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모 여섯번째 설면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설면음은 지, 치, 시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 알파벳 E의 발음이 중국에는 두가지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의 발음이고 하나는 이 발음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설음 설청 후음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설면음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설면음은 발음이 다 이로 어,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설면음은 무엇인가? 설면음은 혀 바닥과 혀 천장에 가장 딱딱한 경구개가 만나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 치, 씨의 차이는 하나, 음, 씨는 마찰음이고 지치는 파찰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마찰음은 부위가 닿지를 않습니다. 틈이 있고 그틈 사이에 공기가 빠져나는 마찰음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파찰음은 지난번에 얘기하셨듯이 파찰되는 면과 파열되는 면과 마찰되는 면이 함께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과 근구계가 살짝 붓습니다. 붓고 떨어질 때 모여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파열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소리가 나고 또 마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음이 지와 치의 발음입니다. 그렇다면 지와 치의 차이점은 지는 무성음이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 약하고 치는 지보다는 훨씬 강한 파열과 마찰이 일어난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먼저 지에 대해서 배워 볼 텐데요. 지는 입술 모양이 평평하고 좌우로 당깁니다. 일단 모음 이가 있으니까요 그입 모양이 갖춰지게 되고요. 혀는 혀끝이 아래 니와 아래 잇몸 사이에 평평하게 닿으면서 혀 전체가 평평하게 놓여집니다. 이때 어, 이 혀의 설면이 경국의 쪽으로 살짝 붙이면서 소리가 약하게 파열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지지지 지, 지. 자, 여러분, 혀를 한번 이 음, 내용대로 혀를 한번 놓아두시고 위치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한번 소리내겠습니다. 그냥 지가 아니고요. 혀를 경구개에 살짝 붙였다가 떼면서그 마찰과 파열의 약한 파열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지지지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치는 똑같습니다. 지와 똑같은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다른 점이 있다면 지보다 더 폭발적으로 공기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치치치 치, 치. 손바닥을 입술 앞에 대시고 지와 치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치지치 치, 치, 치. 아마 이 치가 더 폭발적으로 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시는 마찰음이기 때문에 아랫니와아랫 잇몸 사이에 혀를 두지만 혀면과 경구에는 붙지가 않습니다. 붙틀랑 말랑하는 아주 경계선상에서 공기가 지나가도록 공기가 마찰되면서 일어나도록 소리를 내야 됩니다. 시, 시, 시, 시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지, 지, 지, 치, 치, 치, 시, 시, 시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